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곡으로 레슨을 할 거예요. 어, 이 곡은 보통 악보를 구하시면 E 코드, 이장조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진 악보는 D 코드네요. 노래를 부르기에도 D 코드가 좀더난것 같아요. 네, 그래서 D 코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어, 오도권에서 보면은. 어, 완전 5도 한번 점프 두번 점프 하면은 D가 되죠 D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들게 되면은 파샵과 도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도 화음은 D코드, 도화 아주 3화음인 1도 화음은 D코드, 4도 화음은 G코드, 5도 화음은 A코드 이고요 2도 화음은 e 마이너, 3도 화음은 F샵마이너, 6도 화음은 C샵마이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르페지오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해 볼게요 아르페지오는 분산화음이고요 화음을 같이 치는걸 모음화음이라고 하고 따로 치는걸 분산화음이라고 합니다 왼손 반주를 했을때 뭐 이런식으로 치는걸 이제 아르페지오 보통 얘기를 해요 네 여기서 음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을1 5 1 2 3 이게 많이 쓰이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1 5 1 2 3. 근데 이렇게 치지는 않죠. 2로 1, 1 2 3은 위에서 찼습니다 2로 1, 1 2 3. 2로 1, 1 2 3. 2로 1, 1 2 3. 이런 식으로 가끔 1로 1을 안 하고 2로 2 3 5.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건 1 2 3 4 이렇게 1 2 3 1 3 5 1 이런식으로 안하고 3을 건너뛰고 1 5로 바로 간다라는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1로 가도 되고 뭐 2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때그때 그때 다르게 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건 첫음은 1에서 그 다음은 5로 건너 뛰어야 좋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른손 화음과 왼손 아르페지오를 치게 되면은 얘기가 조금 복잡해져요 오른손으로 보통 코드를 4번 칠때 왼손은 베이스를 한번 쳤던 게어 이제 아르페지오를 칠려고 러면 되게 뭐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노래하기도 좋으면서 아르페지오도 나오면서 오른손 화음으로 칠수 있는 방법. 좀 양보하면 돼요. 내가 처음은 치는 게 좋죠. 오른손 코드를요. 그리고 아르페지오 활동하는 예, 오른손이 코드를 치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 아르페지오를 도와줍니다. 예, 물론 왼손으로 다 해도 돼요. 그러면 생기는 문제점은 다음 코드를 찾아, 얼른 찾아갈 때 왼손이 어려울 수 있고, 오른손이 논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왼손 아르페이오를 도와줍니다. 제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반주를 하는 게. 네. 그런 관점에서 이 노래를 한번 볼게요. 첫 코드는 1도, 그 다음에 도 오도 일도 그리고 다시 일도로 가기 위해서 요거요. 왼손 5도 오른손은 4도. 그다음에 다시 1도 2도 5도 1도. 요게 두번 반복이 됩니다. 이거를 아래패죠와 오른손 화음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 이런식으로요 왼손 아르페주 오른손이 바로 도와주죠 그리고 처음에는 같이 오른손도 코드를 연주하죠 네, 이거를 내가 뭐 노래를 부르지 않고 멜로디를 친다 했으면 은뭐 이런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뒷부분을 볼게요 뒷부분은 1, 1도 그 다음에 베이스 전위 그 다음에 4도 오도일도 그리고 다시 1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왼손 5도, 오른손 사도 1도, 2도, 5도, 1도 이네 단어로 되어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는 첫번째랑 코드 진행이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만 코드 진행이 좀 어,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없네 두려움 없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주고와 평화와 시음. 예, 마지막 건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어, 세 번째 단에는 이게 코드가 두 번이 나와요. 이건 왼손으로 해도, 해도 되고, 혹은 오른손이 같이 근데 이제 선율이 높기 때문에 내가 혹시 오른손이 여기 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왼손이 아르페오를 담당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1, 5, 1, 2, 3. 그 장화음을 봤을 때는 도레미기 때문에 도레미 다오음오음으로움직여요 온음, 그런데 여기 이제 단화음. 즉, 마이너일 경우에는 1, 2, 3. 2, 3음이 반음이라 부딪칩니다. 저는 그 부딪힘을 좀 즐기는 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늘 아픔과 기쁨 여기 부딪치잖아요 요거를좀 즐겨요 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불려 파음은 코드들이 마디 안에 많이 많이 나오는 곡들은 이런 방법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간단한 코드, 마디에 간단한 코드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더할거 없을까? 뭐 이렇게 해서 꾸면서 넣기보다는 이런 왼손 아르페지오를 오른손이 도와주는 그래서 아르페지오 긴 아르페지오를 이용해서 반주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번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레슨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